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개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하는가 그걸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재고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층을 예상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 예측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경쟁사간에 비슷한 제품도 많고 또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제품의 수명도 짧아지다 보니까 더 더욱 생산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가 가고, 개성시대로 바뀌면서 대량생산체계 전략만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던 시대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소비시장은 획일화된 상품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변화되고 있고 수명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창업자는 생산설비의 유연성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현대사회의 소비 방식 형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생산 방식과 판매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청은 더욱 세분화되고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대량 생산 체계에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산 설비의 유연성은 시장 반응에 빨리 대처하는 옳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대량 생산의 단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즉 경쟁력을 갖춘 생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장의 요구는 똑같은 표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해결화된 상품의 가치가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다양성의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설비의 유연성과 가이드라인의 설정 등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단편 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지난 여름 패션업계의 다크서스로 떠올랐던 래시가드일 것입니다. 당시 래시가드가 레시, 인기를 끌자 아웃도어 의류업체가 그랬던 것처럼 대기업, 제주요통 일괄기업, 스포츠 브랜드, 속옷업계까지 래시가드 판매에 총동참했습니다. 무려 10개 넘는 브랜드 이상의 출고 물량을 2배 넘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미투 전략의 세 자릿수 성장을 자랑하던 래시가드 열풍은 금세 식었습니다. 지마켓 통계에 따르면 지난 6, 7월간 전년동기 대비 여성레시가드 판매 진정률은 세 자릿수는커녕 10% 안팎에 그쳤다고 합니다. 과자업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태재가가 허니버터칩을 출시하면서 품절대란이 발생하자 오리온과 농심, 크라운 등에서 잇따라 허니시리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차별성 없는 허니시리즈가 쏟아져 나오자 해태재가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별다른 매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해태재가는 원조시 문마급에 허니버터칩 제2공장을 중공하기도 했지만 출시 5개월이 지나자 1공장만 가동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의 공장을 가동할 때인 매출액 75억원보다 4억 5억원밖에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유통과 소비의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만큼 유연한 생산 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량 제작 생산 체계의 설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대량 제작 생산 체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설비란 무엇일까요? 설비란 제품을 생산하기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토지, 건물 등을 말합니다. 즉, 자본을 투입한 유형 고정 자산을 의미합니다. 설비관리의 1차적 목적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따라서 설비계획 단계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설비 보전 단계에서는 최소의 보전비로 최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도 중요합니다. 우선 생산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의 유형은 반복 중심 생산과 제품 중심 생산 그리고 대량 고객화 생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복 중심 생산은 표준화 및 모듈화된 대규모 생산 공정의 행,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 중심 생산은 24시간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고도화로 표준화된 적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고객화 생산은 다양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세분화된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생산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설비계획으로 주요 분야로는 설비입지선정과 설비설계로 나누어집니다. 설비설계의 경우 구조설계, 배치설계, 자재지급 시스템 설계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설비계획의 주요 목표는 자재지급과 관리개선을 통한 효율적 조직의 목표 달성입니다. 즉 인력과 장비 그리고 공간 및 에너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대량제작체계 의 시뮬레이션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량제작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프로세스의 추가나 삭제가 미치는 역량을 분석하고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프로세스의 특성을 파악하여 갑작스런 수요 증가나 원료 감소에 따른 대처 방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공정의 전략 및 전술적인 제어 변수를 발견하여 이를 실시간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생산상의 리스크를 사전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키워드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포화된 시장과 침체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된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혁신적인 양산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생산품의 가치와 합리적 서비스로 소비자의 구매활동을 촉진시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엔진조립라인의 경우 다품종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차량의 생산 순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랜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차량의 생산 순서에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은 항상 유지하며 생산을 해야 합니다. 다품종 생산 및 랜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다 보니 가동률 저해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개선 및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가동률 저해 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라인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개선된 제조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 공정의 분석과 홀류라인의 공수 분석과 함께 공정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기본 동략을 분류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인식과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핵심 원인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답스의 기본 동작 요소와 같은 객관적 리스트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문제 파악, 핵심 문제 도출, 대립 제한 제시, 개선된 해결책 제시 단계를 접목하여 가동률 저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조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생산 시스템을 먼저 수립하고 싶거든요. 네,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사실 그 생산 시스템 설계라는 것은 어, 굉장히 복잡하고도 많은 시간이 어, 할애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일례로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어, 정확하게 이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그 제품을 하나하나의 구성요소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제품이 어, 하나의 어,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어, 나열을 하다 보면은 어, 어, 하나의 이제 설계가 이제 설계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성 요소를 꼼꼼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 설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어, 제조를 어, 하게 된다면 꼭 필수적인 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어, 들더라도, 어, 어, 꼭 어, 어, 많은 어,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 가급적이면 어, 완성된 그런 설계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우선 대량생산 공정의 가이드라인 진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생산품의 가치와 합리적 서비스입니다. 즉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촉진시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효과적인 생산체계의 구성은 품질개선, 연비개선,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세워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 제조, 가공, 취급, 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생산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료의 생산과 더불어 관리, 입고, 가공, 포장, 운송, 유통 서비스 등의 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K.S 규격이 대표적으로 볼,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ISO 규격과 Q 마크 등의 생산 기준을 통하여 제품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로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 배치의 유형과 고려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공장 배치란 어떤 것일까요? 불필요한 운반을 지향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겠죠. 즉, 적은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설비 배치 본래의 목적은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계, 원자재, 작업자 등의 생산 요소와 서비스 시설의 배열을 최적화하는 것이겠죠. 설비 배치 시 불필요한 운반 작업을 하지 않도록 기계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료나 제품의 보관 장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또한 고위험성 재료 및 취급 장치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가 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장비와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비 배치의 유형으로는 설비 입지 선정과 설비 설계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설비 설계는 구조 설계, 배치 설계, 자재 지급 시스템 설계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 시 고려의 사항으로는 부지의 가용성, 시장과의 접근성,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지형적 조건, 자산 가치의 상승 가능성과 인력 확보의 용어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체계의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과 유통의 관계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유통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량생산은 유통과 관련하여 생산량의 방식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 그리고 경쟁사와의 관계 및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생산과 소비는 수요의 철저한 시장조사 분석과 향후 수요 예측의 정확한 진단을 기준으로 접목해야 합니다. 최근 대형 할인점의 시장 포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등 유통시장이 성숙기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 소비를 위해서는 대형 유,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화 및 기업화된 유통과 생계형 중소유통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업을 지원하되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량 제작 공정 시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유의해야 할 포인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량 생산은 대량 소비를 기준으로 대량 유통의 체계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 시에는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포화된 시장과 침체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된 제품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품의 가치와 합리적 서비스로 소비자의 구매활동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것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문제점 해결, 즉 공정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 공정의 분석과 홀류라인 공수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정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 문제점 인식과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핵심 원인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품종 생산의 경우 랜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다 보니 가동률 저해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공정개선 및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가동률 저해 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라인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개선된 제조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대량 제작 시 유형별 생산 방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후반까지의 주된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른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조 방식의 유형도 다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생산별 유형은 프로젝트와 개별 작업, 배치, 라인, 연속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최근에는 디지털과 접목된 스마트 생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높은 부가가치의 생산품을 제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소비자욕구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연한 생산 방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시간, 생산설비, 소량의 원자재 재고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생산구축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은 제품의 특성은 각각의 표준화된 제품을 일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생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 원가의 절감을 통해 대량 유통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만 초기 자동화 설비 투자의 상승과 유연한 공정 변경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수요적 측면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규격화된 전자제품 및 흐름에 민감하지 않은 부품 위주의 제품에 적합합니다.